인간과제 5번, 제 17강제입니다. 하와가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 가운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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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시마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음. 첫 사람의 그 타락의 과정, 원인, 뭐 결과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음. <웃음> 그 짧은 첫 타락의 그 내용이지만 이 성경 전반적인 그런 그 것들을 다 아울러서 어 말씀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 옛날의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원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참 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아, 그런 분께서 뭐 조금도 그, 그 완전에 더할 것이 없고 그 영광에서 더 영광을 빛, 빛낼 것이 없으시, 없도록 그렇게 완전하신 분인데.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게 참 놀라운 신비이고, 기이한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큰 사랑을 입고, 사람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목표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 사랑을 잊고 자기 피조된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권리를 생각하고 자기 권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됐다는 말이죠. 재창조된 우리가 그리도 안에서 재창조된 우리가 이제, 주의, 주를 믿는다고 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도 동일한 그런, 어, 원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첫 사람의 그 타락이 굉장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진짜, 이제, 그큰 사랑을, 그, 넉넉히, 아주 충분히, 충만히 받았는데, 그걸, 자기 쪽에서 생각하고 인본주의적으로 그 그런 것들을 늘 상대적으로 보고 따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언젠가는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은 반드시 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 앞에 거울처럼 있는데 그큰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될 거죠.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구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다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우린 아담 안에서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현한다고 해도 냄새가 나는 게 묻고 때, 때가 묻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걸로 주님께 용납이 돼서 용서가 되고 용납이 돼가지고 주님의 일에 함께.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진짜 아, 주님의 그 인격적인 넉넉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나눠야 된다 그거는 지난 뭐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 코어의 석자예요 그거 가지고 남, 남을 비춰보고 남한테 뭐 뭐,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뭐, 뭐가, 그, 따져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교회 아로서 하나하나 절박하게, 절절히, 그걸 누려가려고 해야죠. 내 개인의 인생 행복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진짜 한번, 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 주님이 선하게 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 우리가 그 사랑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참, 참 비참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음. 이 사랑의 성격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일반적인 그 사랑의 그, 그, 헌신, 자기 부정의 그 사랑의 헌신을 고려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그 기억하게 하고 그리도로그리도 안에서 주어진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그 사랑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게 논리적인 전개를 그렇게 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백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짜 뭐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을지 이사실 그게 정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아,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아니면 섞어서 그냥 아, 어 적급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빙자한 거 아닌가? 그런 걸 반성을 해봐야 할 것이죠. 지난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인격적인 능력의 발휘로서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적인 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않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약간 다, 다, 다양성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환경이 뭐 이런 환경이 와도 저런 환경이 와도 그 사람이 늘 고유하게, 고유하게, 고상하게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됨됨이라고. 그 사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자로서 어떤 환경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이게 이제 일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 사, 상황에 따라서 흘리는, 흔들리는 그런 인격은 성격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성격에다가 그 도덕적 행위를 더한 게 인격이에요. 성격에다 나름대로 뭐 사, 그 사람은. 뭐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서적인 성격이 있고 또그 사람이 뭐 충청도 사람이면 아니면 서울 사람이면 전라도 사람이면 경상도 사람이면 강원도 사람이면 그 사람 지역적인 그 성향의 그, 그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고유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이라는 게 선악을 판단해갖고 어느 게 옳다 하는 것을 취해가는 거잖아요. 도덕에는. 그 사람의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격하고 인격하고 다, 다른 게그 <웃음> 인격적인 능력의 발휘로서의 사랑에, 그게 사실 그, 그 철학에서 인격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 도덕적인 그그 그, 도덕적인 그런 성격이 아주 객, 보편성 있게 이, 휴, 그, 작용을 해서 각 사람들이 다잘 어울러져가지고 휴머니즘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주의예요.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격적인 능력의 발휘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이 김홍준 목사님은 이 철학이나 역사, 언어 뭐 이런 것 아주 특별하게 다 알고 계신 분이고 그런 용어를 쓰심에 있어도 그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내용을 함축한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그 판단을 하는 거지만 음,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그 성경에 비추어서. 초등 학문일지라도 그 깊이 있는 세상에서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하나님께 부여받는 그 특별한 인격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먼저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의 힘을 바르게 인식하고. 거룩,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그리워하고, 애틋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모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냥 내용 없이 하는 것은 그건 동물적인 그런 본능, 동물의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이 지성이고 이성의그서 있는 상태에서 그 토대 위에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리워하고 애틋해하고 사모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 또 비인격자에 대한 사랑은 원칙적으로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인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있는 것으로, 그것은 가장 그 인격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의 발휘이고 태도입니다. 사람이 타락해 가지고요, 이제 물건을 사랑하고 그림을 사랑하고, 그냥 그걸 사람보다 더 사랑해. 예. 그렇게 이게 완전히 그 사, 성격이 장애인 거죠. 예, 굉장한 장애인 거죠. 사람한테 실망을 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동물한테 그, 그, 그런 걸 방, 방향 이제, 이제 치환을 해서 그 조화를 하는 거죠. 또 물건 물건을 자기가 기, 기, 좋아하는 물건 그, 걸 수집하고, 뭐, 유지하고, 관리하고. 요즘은 뭐, 초등학교 애들이 그 포켓몬빵인가, 뭐, 거기에서 나오는 그림, 그거, 그거 가지고 또 애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그걸 모으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더만. 아상 때문에 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건 정상적인 인격의 발휘가 아닌 거죠, 사실은. 사랑은 인격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가장 인격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의 발휘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격적이다하는 것은 의식적이라는 다 말입니다. 맹목적이거나 무의식적이지 않다. 맹목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경우는 동물에게서 봅니다. 우리는 동물이 그 새끼를 사랑하고 위에서 어느 때는 자기 몸을 버리기도 하는 현상이 있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충동에 의한 또는 본능의 요구에 대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사람이 칭찬해 주면 새끼, 자기 새끼를 먹, 자기가 먹을 걸안 먹고 걔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큰 거는 작은 건 자기가 먹고 큰 거는 새끼 주고 그래요. 그리고 훈련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것이 뭐그 의식이 있어 가지고 그런 그런 게 있지 않 그런 건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뇌하고 포유류의 뇌하고 파충류의 뇌하고는 뇌 구조가 달라요. 우리 사람의 뇌는, 그, 이게, 대뇌 피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성적인 의식작용이 있고, 상호작용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거기서 이제, 인격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사랑이. 근데 이제, 동물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그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라? 나를 없애는 것, 내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이제 먼, 먼다고 하는데, 사랑하면 자기 것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랑. 자기그 자기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나눌 줄 알죠. <웃음> 자신을 잃어버린다에 모라 자신을 잊고 있는 상태가 모라의 상태예요. 자신을 잊어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상대를 위하는 상대 유익을 위하는 그런 아, 사랑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다. 나를 없애는 것, 내가 없다는 것이 사랑의 기본적이다. 사랑을 한다면서 자기라는 것이 자꾸 강하게 나타나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인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을 논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럴의 상태에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조차 없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한다. 사랑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나열할 때에도 사랑에 대해 쭉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하고 말합니다. 13장 5절 어떤 사랑이든지 그것이 이 세상 사람끼리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혈통에, 혈족에, 혈류에가 되었든지 동지에가 되었든지. 혹은 남녀간의 연정의 사랑이 되었든지 공통된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자기라는 것이 대두하지 않고 이게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를 빼지 않는 부부관계, 자기를 빼지 않는 인간관계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아주 저급, 밑에 보면 이제 저급한, 가장 저급한 사랑이라고 해요. 상대의 유익도 구하고 자기 유익도 구하는 게 가장 저급한 상태의 사랑이다.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할때 사랑이 됩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의 성격의 가장 핵심을 끄, 끄집어서 말하자면,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가장 근사한 말이 됩니다. 그 동기가 상대에게 대한 마음 가운데 사모와 열정, 자기의 심정을 그에게 다 바친다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자기도 계산하고 자기의 쾌락도 취하으며 상대에게도 상당한 쾌락을 주겠다 한다면 가장 저급한 사랑입니다. 이두길 보게 하는 사랑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지,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에는 그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그저 자기 향락이다. 이 사랑이라고 붙일 수가 없다. 자기 향락이, 자기 쾌락이고. 물론 사랑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힘이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 잘 입히고 잘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아낌없이 수고를 합니까? 근데 그거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랑도. 일반적인 사랑도 그렇다. 그러니까 아주 짐이 돼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웃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그에 따라오는 사람의 심정을 항상 자기를 중심 삼았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악마적이고 가장 미혹적인 사람이라도 사랑에 한번 눈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은 별다른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많이 볼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악마의 사랑이라든지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악마같은 사람이지만 사랑할 때는 천사와 같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강렬하고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의한 애정이 될 때는 순식간에 악마와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여성이 자기 자식에게 무한한 희생의 사랑을 하면 그것을 가리켜 어미로서는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어미로서 그 자식을, 그, 아주, 자식의 그, 보살이라는 말은 그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중생의 그 깨우침을 주고 교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가장 최고의 그 선물을 주는 거죠. 그걸 보살이라고 하는, 엄마로서 자식에게 가장 보살은 그 사랑을 주는 거죠. 자기 희생의 사랑을 그러나 남의 아내가 되어서 강한 이기적인 욕심과 타산과 질투와 미움 이런 것이 발휘되는 것을 볼 때는 그것을 야차라고 해죠 야차라는 말은 저, 저도 처음 보는 말인데 사전에 보니까 모질고 사악한 귀신의 하나예요 이게 귀신 노름 하는거죠. 사랑한다고 하고. 정욕을 정력, 발휘해 귀신 노름만. 사람에게 있어서 순수한 사랑은 아내와 남편의 사랑보다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욕심이 가장 옅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이라도 여러 자식이 있으면 고루고루 다 사랑하겠지만 자식이 달랑 하나, 예를 들어 아들 하나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랑을 온통 그에게 다 쏟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경지를 최애 일자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애는 가장 사랑하는 경지이고 일자는 독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내는 것이 대견하고 아름답게 보일 때,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사랑에는, 사랑 자자를 쓰고, 아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그런 말미 아마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것에는 슬플 빗자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자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라고 할 때는,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감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고 또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것그니다최의 일자지의 경지에서 아들의 행복이나 애환과 괴로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해가 솟든지 비해가 솟든지 다 같이 사랑인 것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그런 데서 찾았습니다. 오히려 남녀간의 사랑은 훨씬 이기적인 것으로 보아서 얼마 동안은 홀홀 불타오르지만 저도 태우고 남도 태우는 윤회하는 불과 같이 생각을 해서 지나고 나면 시커먼 수검정만 남는 것과 같이 제일 무미하고 음. 맛없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랑이 불장난이라는 말 그런 그런 다 뜻이 담긴 거죠. 음.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헬라식으로 에로스라는 아이디어보다는 스토로게즉혈조의 사랑이 훨씬 더 사랑의 본질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큰 도리는 명확하게 혈조계라는 것이 에로스라는 것보다 더 낫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 해서 친자의 관계하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상대적으로도 그 희미하게 그 주님의 그 형상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그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돼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운 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게 생각하여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웃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 믿, 믿는다고 할 때는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관계, 그, 그 개념은 진짜 사랑의 관계로서 쓸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웃음>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떠나 독립된 존재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삼위일체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의할 때, 할 때는 독특하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신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이론상 생각을 해나가는 거지만 그건 이론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일체이신가 달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경배할 때 경배하고 할때 아버지 대신 성부에게만 하고 예수님은 옆에다 세워놓고 성신님은 저만큼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한 마디를 쓸 때는 종합적으로 삼위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도 삼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그 첫째 의미, 의미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그 모든 만물과 인생의 근원, 원류가 되신다. 그 최후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낳는 분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창조주로서 낳으신 분이시니까 그 부의 개념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 거기, 근원과 거기서 흐르는 흐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사상 가운데 보편적인 부성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 세대주의자들은 신의 보편적인 부성은 없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성이란 없다 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는 그의 내심바 되었다 혹은 그를 아버지라 부른다는 하 이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생각을 오히려 천명해서 가르쳤지 그 틀렸다 하지 않았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잖아요.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로마서에서 다만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나왔다거나. 또, 하나님의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과 훨씬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밀착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아니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생산되었다 났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권,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하고 법적으로 승인하기 이전에 사실상 세상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혈통으로 났다는 것은 창조적인 사실인데, 그보다 더 위대하고 명백한 창조적인 사실로의 재창조라는 것이 우리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거잖아요. 이게 초창조에서 실패한 거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초창조에서 목표한 대로 회복을 한 거죠. 그냥 회복만이 뿐 아니에요. 회복해서 초창조에서 목표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죠. 고린도우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토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토 안에 있으면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새롭게 창조된 자곧 카인의 크리티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7절 그렇게 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크티시스라는 말 지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조작이나 제작이라는 말이 아니라 창조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거지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서, 자녀로서 승인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은 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가령 16세라면, 16세 이전까지라면,까지는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 가운데 헬라에서 데려온 유명한 학자나 훌륭한 도인이나 철인 같은 사람의 수화에 두어서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화에다 놓고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종과 다름없이 노예가 되어 와 있는 선생의 절제와 지도와 감독화에 있지만, 연령이 차서 성인이 되면, 나를 택해서 토가를 입히고, 이거 이제 성인들이 입는 그런, 그, 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한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내 아들이다, 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휘오세이아 <웃음> 휘오세시아. 예. 입양하다. 양자라는 말뜻입니다. 그의 손에다 가락지를 끼우는데, 그것은 일종의 도장입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배너가 어떻게 해군제도 아리우스의 그 양자가 되는가, 그,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자리에 빌라도도 손님 가운데 하나로 청함을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빌라도가 배너를 아리우스 카카의 아들로 깍듯하게 대접을 하지요. 작은 주인, 둘째 주인, 그러니까 상속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아들로서 인정했다. 아들의 모든 특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도 낫다는 것은 재창조의 관점에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와 천지 만물 앞에서 확고하게 승인하고 선언하셨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모가 뭐, 뭐 노예 신분이나 뭐 창기의 신분, 세례의 신분이라도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그 여겨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피정물이 하나님을 자기 근원으로 여것도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건 법적인 굉장한 특권과 권리를 다 부여하는 거죠. 그냥 신분만 바, 바꿔준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권리를 주셨다. 이게 우리가 굉장한 존재가 된거죠. 사실 그리토 안에서. 이게 우리 스스로를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나를 그리토의 피로 대속하셔서 그런 신분을 허락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스스로를 하대해가지고 말이니 자기 외모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존감을 깎아먹는 일을 하면 안 돼. 이제 괜히 이제 조증 환자들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그냥 떠가지고 그렇게 뭐 높이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 분명한 그런 내용이 있는 가운데 그런 권리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자, 자녀로서 그, 그분이 보여준 사랑을 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구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주 심오한 것인데 이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기뻐하신 뜻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아들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을 왜곡되게 하고 소실하였습니다 그렇게 손상시켰지만 우리는 다시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 또한 해서 어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옛사람의 그그늘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의 인격으로서 그 언어의 패턴, 사고의 패턴, 행동의 패턴이 있어요. 그걸 벗어버리지 않고는 그 사람은 새 사람을 힘입어 간다고 신령한 그런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 그러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이제 그리스도를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은혜 방도를 주셨으니까. 그걸 의지해서 그걸 구현해야죠 믿음으로 그, 그, 그걸 그 구현 안하고 그걸 가지고 무슨 권력을 삼아 가지고 무슨 남이나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건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자기를, 자기를 살펴보면 내 코가 속자라고 하고 나 자신을 보면 온갖 똥을 다 묻히고 있는 존재인데 그냥 그냥 똥을 비단에다 그냥 그 똥을 다 묻힌 거죠. 똥에다 똥을 묻힌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웃음> 그러니까 그런 걸 벗어 버려야 되는데 그안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아침을 입은 자 아니라 이 지식이 이 근본적인 그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 모든 그 우주관이 뭐 이게 다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이게 아주 사람이 겸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주님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기꺼워하고. 존대하고 하는 것. 그게 새롭게 아심을 받은 자. 그 지식에까지 지은 자의 모양을 따른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어. 이게,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저 때, 때가 돼서 저절로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 저절로 되게 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려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살아있는 날도. 이 습관을 안 바꾸면, 실령한 습관으로 안 바꾸면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안변해 절대 안변해 맨날 돌아, 저, 다, 다, 어, 다람쥐 최파퀴 돌듯이 또 제자리, 또 제자리. 생각이라는 게. 이게, 이게 자꾸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안, 된,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난그리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정당한 형상 하나님의 첼렘입니다 첼렘은 사진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보통 이미지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첼렘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 그러한 새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면 거기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고 또 지식의 차이 있습니다. 어려 이제 유아세를 받아서 이제 성인 고백하기 전에 아이들은 뭐 여기에 많이 못 미치고요. 성인 신자로서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을 하면 진짜 내가 과연 그런가 살펴보고 진짜 그걸 날마다 힘입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될거아니요 살아 있는 날 동안 음. 지난번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계시가 되신 한 인격자에 대한 사랑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 예수 그리토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나신 일을, 내신 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내신 일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보내신 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yeah. 위로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고 그가 새롭게 한 형제로 묶어준 사람도 사랑하는 것 이게 명백한 그 아주 정순한, 퍼펙트한 순전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로서의 인격자는 오직 예수 그리토, 즉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 그리토에 대한 사랑이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토께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성신을 보내셔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목표한 게 있잖아요. 그게 그리토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맨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우고 하는 거죠요 이신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하나님도 정당하게 알수 없는 거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한번 1절을 한번 보죠. 요한일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정당하게 알수 없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관념상의 신이 되거나 철학상의 그 유신론상의 신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으로는 참된 인격신,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 먼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좀더 현실성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생생한 현실로서 존재하십니다. 신인, 시 아, 안드로포스 이신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사람으로 계십니다. 사람을 입으시고 땅에 오신 이후로 사람을 벗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영화로운 사람의 몸 완성된 우리의 이상향, 이상형의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온전히 예, 신으로, 훈령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그 몸이 다시 사신, 그 영혼이 다시 사는, 그 육체 부활을 믿는 것이 신, 신앙이에요. 그 육체는 물론 뭐 신령한 육체가 되는 거죠. 그니까, 그 지혜에, 그 우리가 이제, 저, 지혜이신 그리또 아니에요 그리또를 알면 여호와를 경유하게 됩니다 구약도 그렇고 구약의 지혜로 인격의인화해서 그 설명한 그자언서 8장이나 9장 1장에도 나오지만 그런 것이 그그 그그 지혜는 그 그리또를 표상하는 겁니다 창조주의시고 구속주의신 그리토 그 사랑 그분을, 그분이 을그분 내신 지혜 그 지혜를 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지혜를 듣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그 지혜를 안 듣는 사람은 참 미련한 미련한 어리석은 이, 이, 이, 이, 그 지혜를 아이들에게 훈계를 해야 되고, 예? 그 지혜로, 어, 그 지혜가 아니면 여화와를 경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랑을, 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그러니까 진짜 그 정서가 그렇게 발휘가 돼야 돼요. 정서라는 것은 아 이게 그 이제 감정이잖아요. 감정인데 그 근거가 있는 감정인 거죠. 사랑을 받은 그 경험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 신앙의 정서가 되는. 그그 그 정서를 진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을 내 사랑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내가 그걸 가지고 영광받을 게 없다고요.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 사랑을 외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세례를 받았나? 잘 몰라도 받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거는 그 사랑을 잘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살아 있는 날 동안. 그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거지. 우리를, 한테 빌어붙여가지고, 그걸 억지로 강제로 요구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우린 핑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받은 게 없는데요. 그래서 사랑을 못했는데요.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